오늘은 전라완도 보길도 격자봉 섬 트레킹을 왔습니다. 보길도는요, 섬 풍광이 아름답지만. 배로 건너야 하는 얼음 덕에 지금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부순하감지할수 있는 섬입니다. 안도 백자봉을 가는 방법은요. 해남 따꺼갈도항과 안도 항포항 두 곳에서 출발합니다. 을 해남에서는 30분, 안도에서는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노아도 섬의 이름은요, 윤선도가 이 섬으로 올때 어린 종을 데리고 왔다 하여 노아도라 부른 데서 그로 되었다고 합니다. 네, 노아도에서요 보호길 대교를 건너 청걸 보호기 파치소에서 산행행을 시작을 합니다. 벽자봉은 멀리서 바라보면 황토가들어오는듯 간만한 산을 지니고 있으나 안으로 들어서면 곳곳에 서서기 귀환계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서면 북으로 군지를 이은부용리역 동천석시, 승룡대, 석천대가 보이고요 멀리 바다 건너 땅끝 마을 퇴해난과 달마산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남쪽으로 추자도 제주도를 볼수 있습니다. 돼서 야무지게 아주 계단 올라왔습니다 보길도 건나요 노화도 이목녀 보이고 요 멀리 소안도가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깊이오거져가지고 이제 아예 하늘은 보이지 않네요 어휴 바늘은딱 가라졌는데 제가 절대 뽀개지 않았습니다 청배에서 800m 좀 올라왔습니다 저 봉우리는 강대봉이 아니고요 동백나무들 도요아빽고이 탔는데 햇빛을 서로 밖에서 경쟁하듯이 쭉쭉 빠졌습니다 이 봉우리는요 광대봉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봉우리입니다 저 멀리요 어째 통리 해변이 보이고요 멀리 또 서안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야 할 광대봉 수리봉 격자봉 망올봉이 쭉 보이고 있네요 조망철 좀 지나오니까요 하늘이 전혀 안 보일 정도의 깊은 또 습기를 같습니다 자, 아, 저멀리 저희들이 가야 될 강제봉이 지금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리해변은 계속 아주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깐씩 전망치가좀 나오는데요. 거길 또 지나면 아로또 숲길입니다. 신비의 숲길입니다. 광대봉이지 알았던 무명봉이 뒤에 보이는데 하루 엄청 무네요 벌써 저기서 왔다고요? 콩나라 부르는 콩짝의 덩쿨이 온 사진을 덮고 있습니다. 콩을 반으로 쪼개긴 것 같다 하여 콩짝의 덩쿨이라 부른다네요. 광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송리 해석장은요 검정자가라고 소나무가 있는 해석장으로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는 큰길를 향해서 또 출발을 합니다. 저망이 없는 한길로요. 울장하게오거진 조용한 숲길을 걸으니까 그 밖에 시끄러웠던 그다 잊어버리고 정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산단 오대나 아주 멋진 바위입니다. 아뭐또 굴고 있습니다. 아, <웃음> 안녕! 지금 뭐 하는겨. 좌측은 <웃음> 소사인데요. 우측은 동백나무가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작도로 이어지는 다리 공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가야 가 수리봉, 격자봉이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광변을 지나서 큰 길제에 도착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인데요 좌측으로 가면 예송리, 우측으로 내려서면 고산윤선도 유적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격자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곳은 새소리도 안들리네요 그저 정정만이 흐를 뿐입니다 앞놈길에 올라섰더니요 저 아래 양식장은요 전부 다 전복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투도 없이 떠있는 검울 그 부패들은요 전복을 키우는 양식장으로 먹이 미역과 다시마다 함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또, 흐르고 가기 전에 조망차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예작도와 도 이제 가깝게 보입니다. 멋진 또, 조망차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가위마다요, 풍란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갔습니다. 수리봉 등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수리봉은 도착이 하나 있을 뿐, 더망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수리봉에서요, 벽자봉을 가는데도 또터 하나를 또 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요. 추자도 제주도가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는 좋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일또 네, 최고봉! 격자봉입니다. 정상성은 따로 없고요. 플라스틱 판마리 붙어 있습니다. 한 이름은 고산윤선도가 명명했다고 합니다. 격자봉 이후로는요, 한동안 편안한 길이 좀 이어집니다. 격자봉에서요, 조금 내려서면요, 누룩바위가 또 보이는데 여기가 또 차량 도망탑입니다 저희들이 걸어왔던 박자봉과 수리봉이 아 상당히 멀리 보입니다. 포레기 때 0.3km 남았습니다. 정 대부분이 거북바위라고들 하시는데 망월봉가요 네. 왼쪽으로 보죽산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뽀래기재 도착을 했는데요 뽀래기는 보흥리의 옛 이름이라고 하네요 뽀래기재는 망월봉으로 이어지는 사거리 교차점입니다 상당히 높고 내려가는 길목이라 상당히 넓습니다 오죽산, 서쪽산이 네, 보입니다. 공룡와 해변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